ISTJ도 귀여운 동물을 봤을 땐 무장해제된 상태로 귀엽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. 하지만 ISTJ가 애인에게 귀엽다는 말을 자주 하진 못합니다. 그것은 귀엽다는 라 말의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. 길을 가다가 우연히 작은 동물을 보면 스쳐 지나가듯이 귀엽다고 말합니다. 하지만 다큰 이성친구에게 귀엽다를 남발하면 나중에 실없는 칭찬을 남발하는 이미지로 남을 수 있습니다. 정작 상대는 이에 대해 별생각 없지만 ISTJ는 말 한마디를 고민하고 발언하는 편입니다. 이런 과도한 신중함을 덜기 위해 A는 ISTJ에게 자주 칭찬해달라고 요구하면 좋습니다. 처음엔 어떻게 칭찬할지 뚝딱거려도 몇번 하다보면 자체 딥러닝을 통해 조금씩 칭찬에 대한 심리저항감이 내려갈 것입니다. o n u 시 l 하 o s h i c h u n Hajusi Yasagem s h e b Neda DuckDuck, Je y o Ang s n y t e j e l g h ISTJ World Membership A i s r t y o n g s n Bon Indung Fan y o s e Vlog ASMR d n t Benefit y o l n e l Suit s u n d a c h o